헤드업을 안 하는 거 정말 우리 골퍼들에게는 소망일 겁니다. 그리고 제가 필드에 나가면 전부 헤드업 하지 마, 헤드업 하지 마. 뭐 미스터 샤담 헤드업 해서 그러는데요. 헤드업 진짜 안 하는 방법 쉽거든요. 그런데 일단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. 그러면 안될 수도 있어. 근데 오늘 반드시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서 몸이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렇게 몸이 돌아서 쭉 팔이 뻗어지는 게 아니라 몸은 아래에서 돌고 있고 쭉 팔이 뻗어져 나가고 어더 이상 못 버티게 해서 할때 이제 이렇게 너무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타이밍이에요 순서거든요 몸이 움직이는 순서를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, 한 가지만 익히시면 돼요 저희 이병옥 골플랩 그 멤버십 프로그램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옥초보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건데 거기에서 옥스윙 3단계가 왼팔 표 오른팔 표 피니시입니다.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딱 다운 스윙을 할때 오른팔 펴 하거든요. 근데 옥선생은 쭉 펴는 걸안 가르쳐 줘요. 여기서 딱 L자로 만드는 이,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. 오늘은 일단은 헤드업 안 하는 거잖아요. 헤드업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킬 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. 스윙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축을 잡아놓고 쭉 공을 치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할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몰라 그게 언제냐 오른 어깨가 턱에 딱 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헤드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올 때 어깨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손만 생각하니까 어깨가 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드니까 들려 맞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와도 좋으니까 그냥 공이 어떻게 치고 지나갈건 간에 이 오른 어깨 에 있죠. 오른 어깨가 턱을 터치를 살짝 살짝만 해도 되니까 살짝 터치가 됐다 그러면 헤드업을 해도 돼. 안 해도 되고. 있으면 봐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 어깨가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거든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. 근데 세게 안 쳐도 되니까 어떤 스윙 폼이어도 되니까 여러분의 오른 어깨가 턱을 닿죠? 그러면 밀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. 엎어 때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안 엎어 때리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 궤도를 별도로 손을 대야 되니까.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오른 어깨 여기 어깨 근육 덩어리 있죠? 얘가 이렇게 해단 다음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타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. 그러니까 헤드업 안 하는 방법은 그냥 이건 지켜야 돼. 어, 선수들이 잘 치는 이유는 헤드업을 안 해. 왜요? 얘가 팡 와스턱을 건들면 어이고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깨가 오기 전에 그냥 손만 뻗으면 친줄 알고 스윙이 끝난 줄 알고 그 다음에 번쩍 들어요 이게 굉장히 찰나에 일어나는 잘 치는 사람과 뭐덜잘 치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이거 꼭 생각하면서 연습하세요 절대 해도 안 해요 아셨죠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하고 재밌는 레슨을 찾아뵙겠습니다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 스윙몰에서. 좋아요 구독은 덤!